안녕하십니까 이리 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햄버거 키우기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월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안하고 있었는데 과연 4개월 뒤 햄버거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저희가 가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갖다 놓고 깜빡했어요 정말 바빴거든요 매일 강의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새우어항인데 지금 한 20마리 정도 남았다가 지금 다시 한 150마리 정도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폭번했어요 폭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꼬부기 친구 있는데 오늘 일광욕했어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잘 있습니다 까꿍아 까꿍아 까꿍아 까꿍이 안녕 인사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햄버거부터 관찰해보러 따란 따란 이 방에다가 놨는데 일단 뭐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햄버거가 왜안 썩냐 왜부패가안 되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열심히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리TV는 매일 빨래를 합니다 매일 강에 나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벼룩이한테 물립니다 빨래가 잘 바르네요 여기 굉장히 습한 방이에요 자 햄버거 4개월 된 햄버거 야 귤은 거의 다 썩어가네요. 오이 되게 빠짝 말랐는데오 패티 아직 그대로 있고요. 채소도 그대로 있네요. 감튀는 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햄버거도 잘 자라고 있고 그릇에 먼지가 좀 많이 쌓였어요. 음. 으 먼지 그래도 4개월 동안 우리 햄버거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왜안 썩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햄버거를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... 곤란하네 1위 우리 햄버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이지나도이 햄버거가 다 써가는 그날까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햄버거야 너도 인사해 햄버거도 안녕 이제 냄새는 안 나네요 음.